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잠깐 스쿠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다리가 아직 다안 났어요. 뒤꿈치가 다친 지 6개월은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제대로 못하지만여기선안 어 간지도 좀 오래됐고 일단 거기 가서 가볍게 좀 타고 와야 되겠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빠근하네 거의 거의 1년 만에 여기산파크를 왔어요 여기산파크에 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동탄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야 김포까지 갔다가 어떻게 갔다 왔어? 동원님? <놀람> 그래 거기 차 아니면 너무 힘들지 그치? 네 갑자기 막 아파트 누워서는? 단지를 지나더니 막 시끄러 가지 않아? <웃음> 네그지거의 <그치? 웃음> 사람 존나 많아가지고 아 <웃음> 많아? 네. 오늘 살아온 <웃음> 사람들 많았어? 네 저기 첫번째로 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안녕히 계세요 오 이쁘다 이거 뭐야 이거 엄청 가벼워요 뭐야 크롬 블랙 크롬 이야 이게 오일슬리 로버사이즈 이거, 이거, 로버 로버 이거 어디거야 이게 에틱 아 되게 이쁜데? 블링블링한데? 야 이게 또 금색이잖아. 또 네. 와. 이게 제꺼 검정색. 와 이쁘다. 색 죽인다. 야, 아저씨 취향인데? 6만 원밖에 <웃음> 설날 세뱃돈 받아서 다 플렉스 해버렸네 그냥. 마, 오늘 당장? 어, 어. 저티탄파랑 이거랑 다 합쳐도. 사장님이 이걸 노렸구나. 아. <웃음> 그지? 네 10% 할인해서. 어 10% 거예요. 할인. 그냥 불을 마, 맡겨. 천천히, 해 천천히. <웃음> 흥분하지마 나이나이 <웃음> 구리스 없어 너희들? 네하면돼 새거 조립할 때 구리스 필수인데 정비 어. 한번 싹그그 사는 거. 거. 사는 거. 너네 여기 먼지 엄청 많잖아 여기서는. 먼지 먼지, 먼지 그거기만 그, 해도 먼지 이렇게 이쁘다 하... 진짜 그다 아, 어. 블랙 크롬이지 이거 아, 뭐. 아, 아, 아. 색깔이 블랙, 블랙, 네. 블랙, 더러워? 어? 더러워? <끄> <끄> 어? <끄> 괜찮아. 이거 좋은 거야. <끄> 아 그렇긴 한데 소리가 좀뭐 뭐? 뭐? 아딱 흔들면 이런 소리 좀 하고 그 헤드셋 베어링에 그리스 좀 칠해야지. <끄> 오, 소리 안 나고 딱 좋지? 네. 더 가고 더 가고 마지막 에어를 높이 뛰려면 봐봐 여기서 뜬단 말이야. 어 점프를 여기서 뜬단 말이야. 너희들은 한 여기서 뛰어 지금 동규도 날라가지 네. 날라가는 친구들은 다 여기서 뛴단 말이야. 에어를 높게 뛰려면 네. 여기서 뛰어야 돼 여기서. 응? 네, 네. 그러니까 베이직 에어를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뛰냐 여기서 뛰냐 여기서 뛰느냐 다 달라. 봐. 그렇지? 코핑에서 뛰자아 네. 응. 높이 뛰는 친구들은 대부분 코핑에서 뛰어 앞바퀴가... 발발 내발내 아, 발이, 좀... 발이. 아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돼 베이직 테이리프 아무것도 아니야 네. 어려운 기술 아니야 억지로 막 이렇게 안해도 돼 그냥 베이직 <목소리도> 에어만 응, 뜨고 그냥 톡 이렇게 하면 우삭 돌아가 네. 어, 진짜야 네. 어. 에어만 잘 뛰면 돼 어 그렇지 오. 그렇지 네. 그래 에어만 잘치면테이립 하나도 힘안 들지? 네. 그냥 저절로 돌아가잖아 네. 대신 테이립 할 때는 손을 네. 내리면 안돼 네. 어, 그럼... 어 깔끔 깔끔 어. 근데 내가 하는 게 그치? 이쪽 한쪽만 이렇게 쓰면 반대쪽을 못 쳐서 빨리 안 돌아와 그래서 이거 연습할 때는 양쪽을 다 써야 돼 양쪽을. 응? 네. 특히 반대쪽을 많이 쳐야 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쪽만 치면 한 켠은 오는데 두 바퀴 할 때는 양쪽 다 써야 돼 양쪽. 아. 저 어깨 다운이 찍었세요 아, 발이 안무하진 않겠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두워져서 잘안 보여 다얘 아, 봐야 되니 어, 깔끔 오! 아, 벌써 해가 거의 다 젖는 느낌이야 자동차 라이트 들어오고 6시 13분 동규는 펌핑을 코핑 끝에서 안 해. 펌핑을 제처럼 봐봐. 봐. 여기서 뜨지 여기서. 여 어. 여기서. 뜨는데 동기서 약간 얘보다 약간 기서야그서서 많이 날라기서 여기서. 여기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그래 진짜... 아니 요번에 뛸때 되게 잘 뛰었어 네, 어. 어, 다 됐어 다 됐어 야, 이틀에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렇지 <웃음> 근데 도구키고 손또 내려갔어 거의 다 됐어 <웃음> 아 그렇지 아이게어 쉽게 되잖아. 힘들게 안 해도 되잖아. 알았어요. 동규야, 그치? 아까는 되게 힘차게 막 뛰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겨쁜하게 뛰어도 잘 돌아가지. 아, 쉽게 알았다. 깔끔했다. 깔끔했어. 했는데 손 요번에도 좀 내려갔어. 네.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거의 다탄 거잖아. <웃음> 발왜 그래. 오! 대하하다이 놈들 이랑들깜한데깜하 응. 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래, 가자 이제. 아, 오늘, 오늘 많이 배웠지? 아, 배웠지? 네. 네. 정모 해야, 정모? 해야 되는데. 할있잖아 정모? 라이브는 어떻게 하죠? 가이브 페이스북 막... 그룹도 있고, 어, 어. 있어. 어, 페이스북 있어? 네이버 카페도 있어 어. 네이버 카페도 있어 네이버 카페도 있고. 근데 할... <웃음> 코로나 때문에 정모를 네. 못할것 같은데. 네. 아, 대신 나를 빨리 해야죠. 어. <웃음> <웃음> 영상은 <웃음> 만약에 잘 나왔으면 편집해서 나중에 올리고. <웃음> 예. <예이. 웃음>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네. <웃음> 네. 어 그거 가르쳐 준거잘 보고 성공하면은... 내일? 네. 내일 모르겠는데 아니면... 탈수 있으면 타러 오고 네 어... 내일 오셨으면 내일 오시면은 사인 받아 가야겠다 내일 뭘 사인을 <웃음> 받아 가다 사진 찍는데 무슨 아, 얘가, 사인을 얘가 하다가 얘가 더블이 파고 더블이 성공한대요 아 내일 아니야, 근데 성공할 수 아저씨가 마스 때는 무조건 내일 후야 내일 아침에 와. 열심히 해서 너는 무조건, 무조건 할수 있어 할게요. 응? 마스크 할게요 <웃음> 그니까, 어, 어, 지금 알려줬으니까, 네. 니네는 잠잘 때까지 계속 그 생각할 거야. 진짜 그 어. 아니면 잠자기 전에 계속 돌리고 있어. 안녕. 안녕. 안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